선물요네 애들이 어? 어. 되게 피해지는것 같다 아 그렇게 빨리 나오는구나 예, 단백질하고 아. 쓸면되는 어. 우와 쫀다어 게임기다 어 아니네 어항이네 나만의 어항을 만들고 성취감도 느끼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하셨대어 배타다 그죠 어, 벌써 물건이 원세가 달라졌어 세상에 잘 하나밖에 없먹으셨습다 그쵸 야이맛에 그... 거짓게 하는구나